꿀잼 마너리에 <웃음> 오늘 영상 혼스트로퍼 게임즈님의 꿀잼 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oh, no. 어 좋아요 이제 플레이어가 탈출하려고 하는데 oh, 이 장면 It's 아 문이 possible. 막혔어 uh? Who's 그때 Who are you? 나오죠 캐션매신 <웃음> 우리를 구하러 온캐션매신 <웃음> 어? 어? 그래 키시 너 착하구나 어, 아, 아 놀러왔다가 갇혀버렸어요 키시야 너가 I 그 see. 레버 좀 살짝만 mm? 좀당겨주겠니자 어? I... 빨리 I can try it. 내려 아 근데 키시 역시나 인형이다 보니까 팔 힘이 너무 약해요 이거 어? 이게 nice 열리네 그래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워서 친구 키시야. 가지 마. Bro, 어디 가? 어. Please, uh, she... 나 버리고 가지 마. Uh, help... 뭐야? 순간 이동해 버린 키시 미시? 어디로 간 걸까요? Here. What? 어. 키시. Uh, 뭐야? 키시를 두고 갔네요. 키시. 잊지 않을게 키시야. 자 다음은 피지 퍼거필러 방에 놀러 온 플레이어 아.. 어, 뭔가 so 상한 fun? 기운이 느껴져 어라? Run, 어? 그래요? 껌껌해질 때는 움직이면 안 되고 밝을 때 움직이라는 소린가요 이게? 피지 지렁이 댕댕이 등장! The... Oh, oh, oh, oh. 일단! This 도망쳐! 멈추고 오다다다다다다다 멈추고 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쫓아와 그래 패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잉조잉조잉아 어, 계속 쫓아와 어떻게 아니 퍼거필러도 사실 놀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너무나 오랜만에 사람의 방문이라. 자탈출이다 예이 오닥지 않는 떨어진 노 뭐? o no! so 잡힌다 <웃음> <웃음> me, <웃음> 계속 끝까지 쫓아오고 있는 파가필라 <웃음> 그는 <웃음> 과연 어떻게 well, 될까요 자 일단, 아직까지는 잘 살아남고 있는 것 같은데? 자, 점프 뛰고. 오, 야, 야, 야, 여기서 움직임 위험해. 오 근데 힘이 딸려. 오케이. 어, 큰일 날 뻔. 자, 자, 자, 자. <웃음> 댕댕이들 스포츠 중에 어질리티라는 게 있어요. 뭐, 달려가다가도 언덕도 올라가고, 그리고 난간도 점프 뛰고, 그건데. 우리, 파워 퍼필러 입장에서는 플레이어와 함께 이거 어질리티 즐기는 게임 아닐까요? 오 to... 어디로 가야 돼, 너가? 오 h no! 어. It's 우씨 <웃음> 잡혔다! 와! Oh, yeah. <웃음> 아, 아. 어? 나 이제 주, 죽은 거야? Uh? 어? Oh. 뭐야, 안 죽였잖아? Um, 뭐야, 너 착한 애언니 Hey! 오 o 오 오늘부터 넌 나의 반려동물이야 어 잠깐만 이 장면은 마미가 마지막에 이 분석에 걸려서 아주 잔인하게 썰려버리는 그신인데 <웃음> 어림먹는 <없는 웃음> 소리 내가 널 도와줄 것 같아 너가 나 죽이려고 했잖아 잘가란 <웃음> 마미 바이바이 노 살린다안 어. so 돼! 골좀 어떻게 다는 처음에서 다과개꿀잼이네 어, 어, 어. 어. 아, 그렇게 결국 다 썰려버리고만 마민 롱레그가 아니야. 이제 쇼레그가돼 버렸어요. <웃음> 그래요. 그리고 마지막에 저 손이 나와서 마미를 데리고 가죠. 저 손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. 뭐 엘리어 루드윅이다 아니면 뭐 핵심 연구 책임자인 레이스 피에르다. 저 프로토타입의 손은 누구일까요? 오, What? 오! Okay. 어떻게 된 거야? <웃음> 이 반대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. 나도 궁금해. 각종 인형 실험 장소가 있었어?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의 정체는 바로 데디롱맥그헐 oh, no. I... 어, 들켰다 마. 어? What the hell? Oh, never mind. <웃음>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이 모든 흑막은 데디롱맥그였어 근데 파피는 또 여기서 왜 나와? 자, 나 여기서 벗어날 건데 이거 왜안 멈춰? 아 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? 짜 다무! 오! 전기 그래팩 팩득 완료 여기서 전기를 쫙 충전하고 그 다음에 어, 찌릿찌릿해. <웃음> What's <that>? oh, hi. <웃음> 아! 야, 허기야너 갑자기 이막 나오고 그래. 깜짝 놀라서 지져버릴 잖아이로와 봐. 이쪽 오면은 아주 개꿀잼 놀이가 있어. <웃음> 여기는 뭐 하는데요? Uh -huh. 두더지 잡기가 아닌 허기워기 잡기 아하 뭐야? What? What? w h 어자 이번 게임을 시작하지 스타트 어 h a t What? w 각종 허기들이 마구마구 등장하는 상황 아유 잘 잡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어, 계속 계속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? 이번에 한 번에 나온다 어. 전기로 설마 지지샘이야? 그거 반칙 같은데 <웃음> 놀려고 해서 뿐인데 우리 죽는다 어. 자 뭐야 다 깼잖아 오케이 정기 한번 충전해서 탈출 갑니다 수고요 <웃음> 너무 쉽고 저 아, 멍청한 녀석들 아, 야 플레이어 어디 갔다 왔니 내 잠깐 정신을좀잃었나봐아아아아 아주 깔끔하게 클리어